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예. 우리가 잊혀져가는 조상님이 있죠? 네. 예. 그, 엄마, 아빠들이 슬기로운 아이 기르기 체조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좀 예. 해주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를 때, 도리도리 짝짝 꿍 아시죠? 예, 예. 곤지곤지 이거. 생각나세요? 어렸을 때생각나는데요 예. 예. 옛 조상님들은요 아이를 인퇴하기 위해서는요 태교를 아주 중요시 했겠어요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이 태교라는 것이 알다시피 입 조심하고요 예. 몸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특히 음식을 가려먹으라고 했어요 아 그랬구나 태교의 시작은요 삼국시대부터 시작됐어요 오래됐네요 스님 네 우리나라는 동양에서 우리나라는 오래됐어요 아. 그런데 서양의 유럽의 태교는요 백년이 조금밖에 안 됐어요 아, 가깝구나 예, 얼마 안돼 예. 비태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태교를 잘하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가르치는 슬기로운 운동 열가지가 있거든요 열가지요예 그런데 여기서는 불교와 도교와도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관계가 있다 예예 예. 그래서 예. 첫 번째 예. 브라브라라는 것이 있거든요 브라브라 애기의 허리를 잡고 왼쪽, 오른쪽을 띄등뚱등하게 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예. 예. 불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뜻이고요 아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땅에서 내려와서 살고요 예? 다시 수행하여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신으로 돼서요 몸이 예? 올라가면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윤회 있죠 윤회. 영양력으로 깨우침을 예, 얻는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예. 불교적으로 말하면요. 연기법이요. 윤희법이라는 거예요. 운동으로 말하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있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예. 또, 두 발로 땅을 딛고 일어나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한 훈련이라는 거요 척추를 기둥 삼아 세상에 균둥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멋있는 집을 지어 인생을 멋지게 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아, 예. 두 번째, 시상, 시상이 있거든요. 시상, 시상. 네, 어린이를 앉혀놓고 예. 앞, 뒤로 끄덕끄덕 하면서 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아. 사람의 형상과 마음이 있죠. 예. 그리고 진액과 신체는 태극과 하늘의 땅에서 받는 것이므로 사람은 곧 작은 우주랍니다. 그 인식 아래에 있잖아요. 하느님과 붙다가 내 몸에 오신 것이니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면서 살아는표시에요 그 불교적 해석이 있거든요. 네.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자연의 고마움이 있죠. 부모의 고마움이 있죠. 앞으로의 스승님의 고마움, 여러 사람의 고마움을 알고 수행과 명상을 하여서 있죠. 중생을 구제하라는 뜻이에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체조로는 허리는 인간의 기둥이니 대들보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튼튼히 길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균형 감각을 익히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도리 도리가 있거든요. 도리 도리. 머리를 좌우로 이렇게 도리 도리 도리 도리 하죠. 예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네, 좌우로 흔드는 동작이에요. 예. 천지 만물을 무궁무진한 도리로 우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너도 도리 도리로 생겨났으니 이. 우리를 알라는 뜻이에요. 좌우를 가르치고 너와 나 과거 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아, 불교적 해석으로는 요 연기법이 이체로 태어났으니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만물이 영장이 되어 세상을 잘 살피고 다스리고 인간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홍익인간입니다. 네. 체조적으로 설명하면 척추의 제일 위인 경추 있죠? 네. 경추를 좌우로 흔들어주니까 흉추와 요추를 바로 잡고요. 네. 인간이 꼿꼿이 서서 다시 다닐 수 있는 기초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바른 도리로 살아가라는 원리를 일러준다는 겁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암지암이 있거든요 지암지암 다섯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지암지암지암지암 이런 동작이 있잖아요 예예. 예. 무궁한 진리를 창조를간에알수 없으니 두고두고 헤아려 깨달음을 알아야 하는 뜻이에요 불교적 찰석은요 예. 붓다의 진리는 상금기는 바로 알지만 중금기는 잘 알지 못하니 두고두고 손을 펴면 손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죠? 네, 알죠. 지금은 손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듯이 자신의 금지에 맞게 수행정진하여서 세상의 진리를 어둠에서 있죠? 깨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예. 손을 활짝 펴보듯이요. 예. 체질적인 효과는요. 다섯 손가락 마디를 폈다, 쥐었다 하죠 예. 그러므로 관절 운동과 근육 운동을 시켜서 피순환을 도와서 건강에 돈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요, 곤지곤지가 있어요. 곤지곤지. 곤지. 오른손 집게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을 이렇게 찢는 거예요. 곤지곤지곤지곤지 아. 곤지 곤지 곤지 있죠? 예, 예, 예. 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본지도 있죠.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깨닫고 천지 간의 무궁무진한 조화를 일으켜 살아는 뜻이에요. 또 불교적인 해석으로 하면 요 중생이 곧 부처이고요. 선이 곧 악이고 또 번뇌가 보리라는 뜻이에요. 네. 이 체조의 건강의 뜻은 오행으로는 시지가 심장이거든요. 네. 이 인간은 심장이 곧 생명이잖아요. 네. 심장을 건강하게 단련시키는 훈련이에요. 이 곤지곤지가요. 아. 또 여섯 번째 선마 섬마, 선마가 있어요. 선마 선마 어린이를 늘 일으키는 훈련이에요. 선마 선마 선마 선마 이렇게 어린이를 찾고. 건운에서혼운으로 돌아설 때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있지는 좋아 있게 하여 인간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아... 또한 독립적인 삶을 살라는 뜻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불교적 해석으로는요 일승도는 너무 어려우니 중생의 근기에 맞게 방편을 써서 가르쳐 일깨워주는 거랍니다. 네. 체조적 건강법은요. 균형 감각을 일으켜 온몸 운동으로써 올바른 인격체가 완성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일곱 번째는 어비어기가 있거든요. 어비어비 어비. 뭘 이제 무서워하거나 안될때 예. 어비어기 어비 그러거든요. 아. 세상의 무서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도를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예. 불교적인 해석으로는요 계율과 도덕을 지키라는 거예요 잘 살피라는 뜻입니다 체조적 운동으로는 정신훈련을 가르치는 뜻이에요 허약한 마음 약한 귀 있죠 삭된 귀를 떼라는 운동이에요 이것이 또 여덟 번째 있죠 아함, 아함이 있어요. 아함, 아함. 손바닥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바바바 이렇게요. 네? 천지 좌우의 기를 뿌려 놓는 거예요. 인간의 완성, 나의 몸, 심을 주제함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나의 몸에 붙다가 있음. 너가 곧 부처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체조적 조건 운동은요. 천지 자우의 기를 나의 몸 속에 내어 생기 있게 살고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 예, 알겠습니다. 정신적 붓다가 나의 몸 속에 정재에 있었고 희망과 용기를 기를 물어 주는 거예요. 이게. 아, 네. 어. 그, 가웃 번째 짝짝꿍이 있거든요. 예,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이죠. 예, 예. 이두 손박을 마두치면서 소리내는 동작이잖아요. 네. 천지 자우의 위치를 알고 태극 무급의 위치를 알아가지고요. 길을 깨달았으니 작국물을추어서 이치를 깨닫고 보니 참으로 좋구나. 얼씨구, 절씨구, 손뼉을 치며 춤을 추어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 불교적 해석으로는요. 부처님 공부가 해서 부처가 됐으니 얼마나 좋으면 얼씨구 절씨구 좋다고 춤춰보는 동작이에요 체조적인 운동효과는 손뼉을 치니 오장육부 있죠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 있죠 이게 풀리고 온몸 운동이 되니 모두 건강해지는 뜻이에요 예 건강에도 좋겠네요 아, 아주 좋아요 아, 그래요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질라라 비홀홀리가 있거든요 질라라 비홀홀이 팔을 홀홀 이렇게 뻗으면서 있죠 예, 예. 춤추는 동작을 많이 아. 다리도 흔들고요 그래요? 천지 예. 우주의 모든 이치를 갖추고요 예. 지기를 받아 생긴 육신을 활활 있잖아요 자라도록 작품물을 추며 즐겁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와. 불교적 해석으로 하면은요, 이제 부처님의 뜻을 알고 배웠으니 실천하여 즐겁고 행복하고 신명나게 중생을 구제보자는 해 거예요. 아 그런 뜻이군요. 예, 네, 가족도 후하고요. 예, 네. 운동적 해석으로는요, 사지를 흔들어 주잖아요. 예, 예, 흔들죠. 건강모습으로. 그랬으니 올리시고 절시고 사람 되었구나. 신명나게 운동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 있죠. 네. 조상님들 또 부모님들이 아기를 가르치는 지혜로운 체조를 한번 해봤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